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야겠네요 잘 익은 김치 가져왔다 받아라 배고픈 퇴근길 집앞 마트에 가서 잘 익은 김치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아 라면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신나게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는데 아 이게 웬걸 쉬어도 너무 쉬었네 400만 사전 예약을 전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것 마냥 광고한 게임 김치의 종주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김치의 본가, 종갓집, 넥슨의 트라하, 지금 시작합니다. 400만의 유저가 목이 빠지길 기다렸고, 사전 설치에 무려 4기가의 데이터를 쓰고, 그 후로 또몇 번의 점검을 거쳐 겨우 도착한 신세계, 트라하의 세계. 멋들어진 영상, 그리고 성우의 간지나는 더빙. 드디어 우리의 예상을 깨고 김치 종갓집에서 김치 중에 김치, 레알 갓김치가 나온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합니다 와 눈썹 하나하나까지 할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이 섬세함에 한번 지려버리고 아 물론 진짜 한 가닥씩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게임을 접속하면 2019년에 믿기지 않는 언리얼한 그래픽의 인게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아 언리얼 엔진이라 그래픽도 언리얼? 크 라임 오졌다 아 내가 검사를 해서 잠깐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픽의 게임의 전부는 아니겠지 라고 말하면서 게임을 시작했죠 아 이때 알았어야 했다 나의 미래를 그런데 이거 방금 출시된 새로운 게임인데 금방 껐다 다시 켠 것처럼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 아 이게 맨날 먹던 그 김치맛이라 그런가? 너무도 당연하게 오른쪽 위에는 퀘스트 버튼이 있고 터치하면 대화부터 사냥까지 모든걸 다 알아서 해주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존재한다는 이런 최상급 고객 서비스 아 인생도 날로 먹고 싶다 우리나라 rpg처럼 고맙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구경하면 어느샌가 메인 퀘스트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 슈발 이게 뭐야 레벨 7인데 벌써? 어디가서 랩업을 하고가서 메인 퀘스트를 밀라고? 와 신박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레벨 디자인이다 게임 시작한지 2시간 만에 컨텐츠 제한이라니 그것도 rpg 게임이 좋아 RPG는 어느정도 노가다도 있어야지 그런데 레벨 7부터? 아직 메인 요리는 맛도 못 봤는데 김치 냄새만 맡다가 이제 좀 먹어볼까 하니까 옆에 가서 김치 좀더 먹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른 거지? 뭐 어쨌든 좋아요 우리에겐 자동사냥이 있지 어디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오른쪽에 데일리와 사이드 퀘스트가 보입니다 야 그래도 이거 신경 써서 잘 만들어놨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동그란 건 뭐지? 뭐? 행동력? 아, 아니 나 잠깐만 <웃음> 아니 레벨 제한으로 컨텐츠허들 만들어놓고 행동력 제한까지 걸어놨어 행동력이 있을 때는 한 20배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고 행동력이 없을 때는 더 받을 수가 없어 야, 그래 행동력이 없어도 사냥을 할수 있지 괜찮아 21배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행동력을 없애든 트라를 없애든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게임이 좀살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아 물론 지금이야 모두 다 똑같이 오픈일에 시작해서 달리지만 후발주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미친 행동력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있구나 21배로 노력하면 근데 어쩌지 하루 24시간 밖에 안 돼서 앞사람이 1시간만 하면 나는 21시간을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네 아무튼 그렇게 노오력을 해서 랩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베른이란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어 드베른 뭔가 익숙하긴 하네 뭐 어쨌든 그러면 전투력이 오르고 그러면 사냥터를 옮기고 그 다음엔 뭘 하냐 또 노오력을 해서 랩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하다보면 이상하게 위화감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왼쪽도 한번 보고 오른쪽도 한번 봤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 이거 몹에다 색칠놀이를 해놨네 지금 2019년인데 몹의 색깔만 바꿔서 필드에 배치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언리얼 엔진보다 더 언리얼한데? 그리고 퀘스트나 사이드미션, 데일리미션도 사냥말고는 다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 이거 사전예약이 400만인데 사냥터가 왜이리 팽해나 혼자 게임하나? 아무튼 이 타이밍에서 이제 전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야 사냥 말고 전문 기술도 좀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대장 기술도 10레벨까지 올려봤습니다. 이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노동력이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회복돼야지만 이것도 할수 있더라고요. 정말 이 엄청난 게임입니다. 엄청난 게임. 사실 뭐 불칸 나이아드 나눠놨길래 자연스럽게 와우의 얼라 호드 생각하고 아이온의 천족, 마족을 생각했는데 뇌내망상이 심해져서 혼자 퀄리티를 좋 존나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죠 아 그냥 이거 진영이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씩 맞춰가자 조금씩 맞춰가면 못할 것도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 뭐 여태까지 했던 건 그렇다고 치고 시스템이나 하나하나 보자구요 미션, 특성, 업적, 이벤트, 동료, 강화, 소환, 경매장, 친구, 전문기술, 정령카드, 진영, 투기장 번전, 길드, 랭킹, 필드보스, 절전모드, 설정까지 어떤거 하나 설명이 필요한 콘텐츠가 없네요. 과연. 종갓집 막김치는 언제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그나마 이 게임의 특성으로 볼수 있는게 특성 시스템과 정령카드 이렇게 두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사실 정령 카드 같은 경우도 카드를 얻어서 이렇게 장착하면 전투력이 오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소환수와 펫은 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지만 정령 같은 경우는 오로지 현찰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뽑을수록 강해집니다 와.. 신박하죠? 장비 뽑기를 안 만드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차이를 만드네요 특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요런식으로 있습니다 딱 보면 스킬트리를 타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죠 자 강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어 강화 옵션 부여 장신구 강화 각인이 있는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무기 강화가 없어요 무기 강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모든 사람이 나중엔 똑같은 무기를 끼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환수나 정령 카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실제로 필요한 정령카드나 소환수 팩같은건 거래가 안되는데 그리고 아이템은 초록색부터 착용시 귀속입니다. 딱 보니까 또 현찰로 귀속해치하는거 만들어서 오직에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나보네. 그리고 도대체 2019년에 어떤 RPG게임이 일일과제를 현찰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드니까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자, 그리고 무기 변경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기를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쓰네. 어쩌고. 유저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네 하더니 각 무기별로 레벨이 별도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개의 무기를 다 따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검으로 전투력 1000을 키웠는데 활을 들게 되면 이 전투력이 370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면 다시 초보자 사냥터에 가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자유로운 스위칭 시스템이냐고 어딜 봐서 새로운 경험이냐고 아 아니지 존나 새롭긴 하네 본캐 안에 보조 캐릭이 두 개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라 그냥 캐릭터 세개 만들기 귀찮아서 한 캐릭의 무기만 갈아 끼우는 걸로 했다고 그 와중에 무기 레벨을 올리면 특성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게임을 할 거면 무조건 세 개의 무기를 다 키우는 게 튜토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럴 거면 트리는 왜 만들었니? 어차피 다 찍을 수 있게 해놓고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처럼 UI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이게 뭐죠? 유적 기만이 아니면? 노가다를 통한 특성의 완성이 튜토리얼이라니 정말 신박하죠? 자 단순히 게임 자체만의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최적화를 잘 해놨는지 버벅거림으로 시작해서 발열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게임 용량까지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고 백그라운드로 돌아가서 통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면 가차없이 꺼져버립니다. 그래픽을 상업으로 하면 렉이 걸려서 하업으로 낮춰서 하는데 그래도 렉이 걸립니다. 아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도대체 대검을 휘두르는데 왜 자꾸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거죠? 이러니 사전예약은 400만인데 다운로드 수는 10만이 안나오죠. 뭐 수동으로 하면 경험치를 더 준다고? 너 같으면 하겠니? 아 수동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게임의 장점도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냥입니다 아 지금까지 그 지랄을 해놓고 왜 사냥이냐구요? 자동사냥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냐구요? 막상 앱 플레이어에 세팅을 해놓고 딱각 잡고 숫자 버튼 눌러가면서 PC로 하면 RPG 느낌은 많이 납니다 와 이거 정말 정통 RPG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였냐면 떡하니 화면에 있는 바로 이 자동 버튼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전투가 괜찮다고 한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렉과 버벅거림이 망할 최적화 때문에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잡히겠죠. 그것도 아니면 서버를 내리던가요? 아무튼 전투는 나름 정통 RPG와 현대 RPG를 적절히 조합했습니다. 타겟팅을 하는 기능 사실 이 기능은 오토게임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화면 한쪽을 차지하게 하면서 만들어놨어요. 컴퓨터 RPG 게임을 생각해보죠 보통 새버튼을 누르면 다음 타겟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버튼이에요 그리고 타겟팅된 상태에서 돌진기를 사용해서 접근하고 분노를 쌓아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이게 다냐고요 그렇지 않죠 스킬을 사용할 때는 꾹 눌러서 사용하는 스킬 그리고 연속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 등 다양한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은 전투를 참 괜찮게 만들어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게임은 웰메이드로 만들었는데 기획자가 망쳤다고 생각이 드네요. 무기교체 시스템은 각각 키우는 것으로 안하고 자동전투 저 버튼만 없었어도 이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렙이 존재하고 PVP 위주의 게임인 만큼 성장, 육성은 쉽게 만들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동력은 없었어야겠죠. 행동력을 없애고 수동으로 조작하면 경험치를 3배를 더 주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조작하면 경험치를 3배를 덜 받게 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똑같이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당연히 자동전투가 눈에 보이게 되는데 왜 수동을 고집하겠습니까? 패널티가 없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거예요 유저들로 하여금 수동전투가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거지 자동이 패널티가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수동 기반으로 한 전투 시스템의 스킬을 쓰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자동을 넣어놓는 바람에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을 편의 기능으로 넣어준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명백한 넥슨의 실수입니다 자동 기반의 게임인데 수동의 어드밴티지를 준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됐고 수동 기반의 게임인데 자동의 패널티를 준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과연 이 게임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만렙이 있는 게임에서 수동 유저에게 어드밴티지가 고작 경험치 몇 배라니요. 언젠가 다 만렙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드랍률 부분도 분명히 손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의 교체입니다. 다만 이 가정은 수동을 우선으로 한위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겠죠. 정말 광고에서 했듯이 자유롭게 무기를 스위칭할 수 있다면 모바일 RPG의 치명적인 단점인 유저 감소 시의 파티 매칭 문제 그리고 레이드, RVR, PVP 등 전략적인 스위칭을 통한 포지션 변경 등으로 또 다른 재미를 줄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역캐링은 대검, 쌍검 그리고 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몬스터는 근접전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한다거나 장판 스킬로 지속 도트뎀을 준다거나 또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적에게 치명적인 스킬을 사용하는 등 유저에게 숙제를 주면 니들이 한번 이 몹을 파회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유저들은 아이 몹은 뭘로 상대하는게 유리하겠구나 이 무기만 고집해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다른 무기를 스위칭해서 사용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계속해서 사냥을 해야되는 RPG의 지겨움을 약간이라도 환기시켜주게 됩니다. 게임은 적당히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클리어했을 때 성취감도 있는 거고요. 보스레이드 등의 상황에서는 함께하던 근딜러가 죽으면 순간적으로 원딜러가 스위칭해서 서브탱을 봐준다거나 힐러가 죽으면 힐러로 스위칭을 해서 힐을 해준다거나 이런 상황도 가능했을 겁니다. PVP, RVR 상황에서는 더욱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람들의 생각은 무궁무진하고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방법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핀트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어요. 스스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잘 만들어놓고 2번, 3번을 고르고 싶으면 처음부터 하라는 겁니다. 게임 내부에 분쟁지역이 있을 만큼 PVP, RVR에 중요도를 많이 둔육식게임인데 지금까지 성장시킨 걸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키워서 와라. 장난합니까? 육성 위주의 게임이라면 육성하는 재미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죠. PVP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 육성게임을 못합니다. 지겨워서 못해요. 변수도 없고 사냥도 그저 그렇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트라하는 싸워야 재밌는 게임인데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난 저렙사냥터 가서 활스킬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분쟁지역에 입장할 수 있는 전투력이 적혀있는데 최소 전투력 말고 최대 전투력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게임 안해보고 만들었어요. 분쟁지역에 고렙 하나가 난입하면 거기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때리고 부수고 스킬쓰고 도망가고 물약 빨고 이 난리 부르스를 쳐야 재미가 있는거예요 아니 고랩하나 튀어들어와서 원스킬에 다 뒤지는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지 말라는거예요자 게임 만드신 개발자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죠. 아니 개발자가 무슨 잘못이냐? 코딩은 제가 아니지. 기획팀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재미가 있겠냐고요 나는 겨우 강목 하나 들고 전쟁터에 딱 들어가서 강목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와 이거 강목으로 맞으니까 좀 아프긴 한데 물약빨면서 버틸만 하네 할만은 하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기관총을 든 새끼가 하나 튀어나오더니 그냥 쓱 에임 한번 훑고 나가네 이 게임은 상대적으로 템포가 느린 게임입니다 순간적으로 뒤질 만큼 템포가 빠르지 않아요 1대1 싸움은 어느정도 치고받고 물약이 오링날 때까지 쳐먹고 그렇게 해도 승부가 안나서 아 슈발 넌 뒤졌어 그러면서 과금해서 장비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물약도 챙기게 만들고 다음에 또 사냥 나갔는데 만나가지고 사이좋게 주먹으로 인사 나누고 치고받고 그러면서 적들 아이디도 알게 되고 전투가 재밌네 하면서 게임하고 PVP 게임은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어느 날 존나 치고받고 싸우던 적들이 다 없어져봐. 게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맨날 강목 갖고 치고받고 싸우던 놈이 갑자기 기관총을 들고 와봐요. 싸움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결국 접거나 과금하란 얘긴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접을까요? 과금을 할까요? 아, 제가 100번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게임 잘 만들어 놓고 진짜 두가지 세가지 멍청한 생각 때문에 게임송 자체를 시궁창에다 쳐박아버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트라하 출시한 날 펄어비스 직원들 전체 회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왜 트라하가 오픈을 했는데? 검은사막 신규 복귀 유저가 늘어나는지 저는 알겠네요. 아참 그리고 이거 사전 예약하시고 매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작한다고 고생하신 분들 매일 들어가서 뭐 물고기 이런 거뭐 있던데 열심히 물물교환하고 제작하고 했을 거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건 뭐 거의 대국민 사기급이지. 넥슨이 넥슨할 걸왜 짐작하지 못했을까? 괜히 종갓집이게? 앞으로 넥슨 RPG는 믿고 걸러라라는 참교육을 해준 게임 아삭하지도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상콤하지도 않은 마치 중국산 고춧가루를 바가지로 퍼서 넣은 듯한 김치같은 게임, 트라하였습니다.